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진짜 오랜만이에요 요즘 날씨가 진짜 점점 쌀쌀해지고 있죠 이런 쌀쌀한 날씨부터 신을 수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그건 바로 부츠입니다 부츠 저 진짜 너무 부츠 신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어요 부츠 스타일링법을 가져왔는데 먼저 부츠는 길이감에 따라 사이하이, 니하이, 앵클부츠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또 소재에 따라 레더 부츠, 스웨이드 부츠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앵클 부츠부터 어떻게 신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강민경 인스타그램에서 가져온 이 착장을 보세요. 강민경이 신은 부츠는 매종마르지알의 타비 부츠인데요. 마르지알라 시그니처의 족발 모양 보이시죠? 이렇게 생긴 거 족발 모양. 처음엔 저도 저게 뭐, 뭐지 싶었는데 계속 보니까 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예쁘더라고요. 저런 탑이 부츠는 이렇게 이런 족발 디자인 플래슈도 있고 스니커즈도 있고 부츠도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다음은 선미.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제 타탄 체크 맞나? 체크무늬 미니 드레스인데 여기 퍼프 소매가 있는 드레스예요. 이런 원피스에 스터드가 있는 가방으로 되게 펑키하게 연출했어요. 저 드레스는 자라 제품이고 79,000원이고 벨티드 체크 원피스라고 제품명이 적혀있네요. 가을하면 체크, 체크하면 가을이잖아요. 저런 체크무늬 드레스랑 앵클부츠 스타일링 진짜 너무 예뻐요. 다음은 제시카의 데님 드레스랑 부츠, 저것도 앵클부츠인데 저 드레스는 이자벨 마랑 제품이에요. 저거 신발 굽을 보면 은 아이스크림 콧 모양 같이 생겼잖아요. 어 아이스크림 콧 모양처럼 생긴 굽이 있는 저 부츠는 웨스턴 부츠라고 하는데 되게 미국 서부 영화에 나올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저런 부츠를 어, 카우보이 부츠라고도 해요. 슬기가 신은 이 부츠도 웨스턴 부츠, 카우보이 부츠인데 저 공룡 니트, 저 공룡 니트 귀여워. 티라미스 티, 티라미스? 티, 티라노사우루스 저 룩에 스니커즈를 신었으면 그냥 캐주얼해 보였을것 같은데 부츠를 신어주니까 좀더 다른 느낌이 나죠. 들고 있는 가방은 디올의 시그니처 백인 새들백 다음에 니하이 부츠 니하이 부츠도 말 그대로 종아리까지 덮어주는 부츠를 니하이 부츠라고 하는데요. 제가 찾으면서 진짜 최고 예쁘다 생각한 룩이에요. 진짜 최고 최고 최고 예뻐. 저넥 부분에 러플이 있는 롱 드레스에 니하이 부츠를 신어준 룩인데 원피스도 살짝 쌓틴소재의 노란색 큰 장미 무늬가 이렇게 빡! 뿅뿅 박혀있는 건데 이거 진짜 너무 너무 귀여워. 러블리해. 완벽함. 그 다음에 또 현아. 다음 탁장은 단 꽃무늬, 단 플라워. 단 꽃무늬 롱 원피스에 스웨이드 재질의 니하이 부츠를 신어줬어요. 이렇게 톤온톤으로 비슷한 톤의 레드, 브라운, 베이지 톤막 이렇게 있는 탁장 되게 예쁜, 예뻐요. 예쁘더라고요. 전 이런 톤온톤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선미의 사이하이 부츠. 아, 이건 사이하이가 아닌데? 사이하이는 무릎 위까지 접는 걸 사이하이라고 하고, 얘는 얘도 니 하이 부츠인가요?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이 착장도. 선미는 체크 무늬 A 라인 스커트에 비비안 웨스트우드 티셔츠에 레드 가디건을 입어줬어요. 비비안 웨스트우드의 저 시그니처 저 행성 보이시죠? 어 사이하이는 헤이즈가 입은 헤이즈가 신은 이 부츠를 사이하이. 저는 사이하이가 앵클이나 니 하이 부츠보다 더 좋더라고요. 더 길고 허벅지까지 덮어주니까 우선 따뜻하고 다리가 엄청 길어 보이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부츠. 전헤이드처럼 이런 믹스 매치를 완전 좋아하는데 트위드 미니 스커트에 라더 사이아이, 그리고 레터링 티셔츠. 음, 이렇게 막 낮에는 덥고 오후에 추운 그, 냥 낮에, 낮에는 덥고 저녁엔 쌀쌀한 이런 날씨에 이렇게 이런 옷에다가 아우터 하나 걸쳐주면 딱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부츠 스타일링법을 가졌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용하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